말린이 안되는데? 나이스 설치하셔도 돼요? 설치하셔도 돼요 설치하셔도 돼요 네 하고 있어요 기기를. 예 바로 어 온다 온다 온다 나이스 살려도 돼요 살려도 돼요 강가에 있어요 한, 한 잡았어요.